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라는 제목으로 같이 예, 말씀을 증거하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평온할 때가 배가 부르고 등이 따뜻할 때가 가장 평온하지요. 여러분들, 뭐, 배가 고프면은 아, 세상에 어떤 일도 기쁨이 없지요. 그리고 또 배는 부른데 등이 따뜻하지 않으면은 그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배가 부르고 등이 따뜻한 것이 최고지요. 그러면은 이것을 이끌어가는 국가면 뭐 대통령이고요, 집에서는 가장이고요, 아마 사, 직장에서는 사장님들이 이런. 사원들을 또 밑에 사람들을 이끌어 가야 되죠. 그런데 이, 이 이끌어가는 리더, 지도자들이 배가 부르고 등이 따뜻하게 하는 것이 뭐냐는 하 겁니다. 그것은 강병, 강병과 부국입니다. 이게 잘못 나온는데요 부국 강병입니다. 배가 부르다는 것은 돈을 많이 벌어오는 거고요. 강병이라는 것은 외적으로부터 침입을 막아 주는 겁니다. 그리고 배가 부르고 등이 따뜻하다는 것은 결국 돈이 많고 그다음에 외적으로부터 침입을 막아 주어야 한다는 거지요. 그러면 이 지도자가 이것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지도자도 있다는 거지요. 그 사람은 지도자가 아닌데 지도자인데 살이 사욕에 물들어 있다는 거지. 어떻게 하면 법이 있으면 법과 규정과 내규 이런 것들을 남용, 악용, 오용해가지고 자기의 이권을 누리고 백성들을 수탈하고 노동력을 착취한다는 거지요 이런 지도자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지도자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지도자의 덕목이 멸사, 본공이고 지공, 무사고 선공, 후사라는 거죠. 멸사, 본공은 나를 낮추고 공에 봉사한다는 거죠. 지공, 무사는 공을 이루고 나를 없앤다는 거죠. 거의 비슷한 겁니다 선공, 후사도 공이 먼저고 나는 나중이라는 거죠. 그런데 일부 지도자는 자기를 앞세우는 거죠.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이권과 어떻게 하면 욕심을 더 채우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은 멸사, 봉공, 지공, 무사, 선공, 후사하는 사람들은 어떠냐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봉사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국가에 봉사하고 직장에 봉사하고 가정에 봉사하는데 봉사한다는 것은 조금 더 정확하게 알아보면 시간과 물질을 쓰는 겁니다. 자기가 돈을 받고 일을 하는 것은 그건 봉사가 아니래요. 말만 봉사라는 거죠. 물질과 시간을 들여서 하는 것이 봉사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해서 거기서 급료를 받는다든가 리베이트를 받는다든가 아니면 은뭐 어떤 명목으로도 보상을 받으면 그것은 봉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주변에 많이 보면 많은 사람들이 봉사한다고 하면서도 보수를 받는다든가 보상을 받는 예가 많죠. 그것은 완전한 봉사가 아닙니다. 자 마가복음 3장 13절과 14절에 정말로 누구든지 귀담아 듣고 마음속 깊이 새게야할 말씀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이야기할 때그 세례 요한에게 사람들이 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얘기합니다. 세리들에게는 야, 너 부가 된것 이상 거두지 말라. 그리고 군인들에게는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은 금료를 족한 줄로 알라, 이라는 거죠. 전부 각자, 각자 위치에서 자기의 분수에 맞는 삶을 살으라는 거죠. 분수에 맞는 행동, 분수에 맞는 욕심, 분수에 맞는 이익, 뭐 이런 것들을 내 분수를 넘어갈 때 거기에 곧 문제가 발생된다는 거죠. 여러분 뭐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 전도할 때 빌리뽀서 4장 11절에 보면 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있죠. 풍부에 처할 때도 가난에 처할 때도 언제나 내 스스로 자족할 것을 배웠고 디모드전서 6장 6절에 보면은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의 큰 유익이라는 거죠. 우리가 경건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한 것은 내 안에 욕심이 작동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내 마음이 어느 환경에 처하더라도 어느 곳에서 일을 하더라도 나는 늘 자족하면서 그러면서 그앞에를더 도모해 나가야 될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아닥사스다 왕 20에서 32년 12년 간 얘기합니다 근데 이것을 서기로 환산하면 주전 445년에서 433년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란입니다 그 당시는 페르시아고요 바사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때 니에미아가 총독이었습니다. 총독은 히브리어로 폐하라고 합니다. 폐하. 우리나라에서 옛날에 임금을 폐하라고 그랬죠. 총독을 히브리어로 폐하라고 했습니다. 문맥에 따라서 성경에서는 장관으로도 번역하고 총독으로도 번역하고 방백으로도 번역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총독이 은 40세계를 걷지 않았다 그랬어요. 은4 0세계은 어느 정도의 돈이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은한세계이 품꾼의 하루의 일당입니다. 데나리오는 품꾼의 하루 일당이지요. 드라크마도 하루의 일당이지요. 그런데 은4 0세계은 품꾼의 4일치 착십니다. 그런데 이 세겔이 금, 은만 있는 게 아니라 금도 있습니다. 금 세겔은 은 세겔의 열다섯 배라고 합니다. 오늘날도 이스라엘의 돈은 세겔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느헤미야 총독이 하루에 소한 마리, 살찐 양 여섯 마리 닭도 많이 준비했다고 했습니다. 150명을 초대했다고 하죠. 그런데 이 150명이 먹고 남는 양입니다. 이소한 마리 살찐 양 여섯 마리의 닭도 많이 준비한 것은 신학자마다 조금 다릅니다마는 많이 계산하는 사람은 한 600에서 800명 적게 한 사람은 400, 500명 정도입니다. 엄청난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양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유다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이 유다 사람은 거기에 사는 유다 사람이 아니고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사람들입니다. 오늘 성, 설교 제목도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베푸시옵소서라고도 하죠. 그런데 이것은 원문에는 없습니다. 원래 히브리어 본문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의역해 놓았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은 조금 더 본문을 깊이 이 나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조금 더 깊이 나가면은요. 자 처음에 이느에미아가 14절에 보면은 녹을 먹지 않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가끔 뭐 선거 때 그런 분들 계시죠. 자기 월급을 내가 안 받겠다. 그냥 봉사직 하겠다 하는. 이느에미아도 자기의 총독의 기득권을 포기했다. 그것이 첫 번째가 뭐냐하면은 녹입니다. 녹이 녹자가 복 녹자입니다. 복녹 이것은 히브리어는 레헴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빵이나 음식이나 곡식을 얘기합니다 14절과 18절에 두번 얘기합니다 14절에서는 내가 먹지 않겠다 하고 18절에서는 요구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영어성경 보면 은 녹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빵, 음식, 그 다음에 봉급 이렇게 번역됐어요 Bread, Food, Allowance로 번역놨어요 두 번째로 포기한 것은 뭐냐 하면 전통적인 관례를 행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총독으로 오면 은 총독이 해야 되는 있습니다. 또 받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선거에 작년인가요? 지방선거했을 때 우리나라에 17개가 있지요 시도가요. 16개인가요? 그 시도 지사들이 당선된 이후 관절을, 관, 관사요. 관사를 들어가니, 안 들어가니, 뭐몇 개가 있느니, 뭐 하면서 작년 이맘, 작년 때 상당히 큰 뉴스로 나왔습니다. 누구나 선출직이 되면 관사를 받죠. 관사를 받는데 나는 안 들어가겠다. 그 관사 받는 그 특권 포기하겠다. 관사에 들어가면 유틸리티. 비지요. 전기, 수도, 뭐 이런 가스 이런 거 전부 다그 지자체에서 되지요. 전부 다 무료입니다. 뭐 신문 보는 것까지 아마 제가 알기는 무료인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 안 하겠다. 특권을 포기하대요. 이 느헤미야도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양식 포도주 은 40세겔 이런 것도 안 받겠다 그랬어요. 안안 받겠다. 지금까지 사람들이 앞에서 받았지만 나는 끊어내겠다. 제주도도 도, 도지사, 관사가 제가 알기로는 어, 어느 지사가 포기해서 그 다음부터는 거기 안 들어가죠. 거기 아마 어린이집인가 도서관으로 바뀐 줄로 알고 있어요. 가보면 경치 상당히 좋습니다. 뜰도 넓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어떤 걸 포기했냐면 땅을 사지 않겠다 그랬어요. 내가 임직에 있는 동안은, 총도 하는 동안은 재산을 불리지 않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관보에 보면은, 뭐, 어, 재산을 등록한 사람이 퇴임한 이후에도 다시 또그 등록을 해야 돼요. 그래서 몇 년간 그 임직, 임직에 있는 동안은 재산이 늘어나는지 안 늘어나는지 다알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볼수 있어요. 인터넷 들어가면. 그런데 느헤미야는 주전 400년 경행에 벌써 땅을 사지 않겠다. 내가 총독에 있는 동안 땅 사지 않겠다라고 선언했어요. 자,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이느헤미야의 총독인 권리를, 특권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특권을 내려놓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로서 특권을 누리면은 밑에 있는 사람들이 통솔할 수 없다는 거죠.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내려놓았다는 겁니다. 몇년 전에 우리나라에도 어느 선교사님이 책쓴게 내려놓았다 이런 책 대게 히트친 책도 있습니다. 그러면 내려놓지 못하는 건왜 내려놓지 못하느냐 하는 겁니다. 성경적 입장에서 보면 은 염려, 걱정, 근심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은 너희 염려를 죽게 다 맡겨라. 주님이 돌봐주신다. 이런 믿음이 없기 때문에 자꾸 세상적인 가치에 쫓아간다는 거죠. 내가 내려놓았다는 것은 주님께 100% 신뢰한다는 거지요. 우리의 삶을, 내 삶을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늘 불안하고 근심 염려 걱정이지만, 주님께 맡겼을 때는 근심 염려 걱정이 더 이상 없다는 거지요. 나를 내려놓을 때, 그때 비로소... 역설적이지만, 역설적이지만 평안, 샬롬이 온다는 겁니다. 우리도 니에미아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짐을 내려놓고 평강의 삶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는 니에미아가 한 것이 백성들을 돌보는 겁니다. 지도 정치 지도자로서 총독으로서 위민 정사를 했다는 겁니다. 위민 백성을 위해서 정치적인 행위를 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로는 백성을 위한다고 하고 말로는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 보면 은 그렇지 않은 사람이 너무 많지요. 그런데 이느헤미야는첫 번째 자기 주변부터 정리합니다. 종자라는 것은 자기 밑에 수아 사람입니다. 자기 수아 사람을 토색하지 말라라 그럽니다. 위에 머리가 부패하면 밑에 이 종자들이 더 부패한다는 거예요. 옛날에 사또가 부패되어 있으면 그 밑에 아졸들이, 아전들이 더 부패하지요. 말도 못하지요. 종자들, 자기 밑에 수하 사람들이 토색하지 못하게 15절에서 금지합니다. 토색이라는 것은 우리말로 하면 강도랍니다. 강도, 강도짓. 남의 것 빼앗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사개오가 그렇게 얘기하지요. 예수님 만나서 회개아니오 내가 가난한 자들에서 내 재산 반 드리고 나머지 내가 토색했다면은 네 배로 갚겠다고 얘기하지요. 사무엘도 그렇게 얘기하지요. 내가 토색한 게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백성들이 없습니다라고 얘기. 압제한 게 있느냐 없다고 얘기하지요. 종자들을 토색을 금지시키고 그다음에 솔선수범하면 돼. 우리가 먼저 이 성벽공사에 매진하자. 성벽공사에. 그래야지 우리가 먼저 해야지 밑에 사람들이 따라오고 주민들이 따라오지. 우리는 말로만하고안 하면 은 밑에 사람이 따라오지 않는다는 거예 자식은 부모의 어깨를 보고 자란다 그러죠. 앞에서 얘기 안 되는 거예 부모가 어떻게 하는 뒷모습을 보고 자식은 그 부모를 따라간다는 거죠. 야, 느예미아는 알았어요. 토색금지시키고 야 우리가 솔선수범하자. 이것이 백성들을 돌보는 거예요. 두 번째는 식탁 풍성한 식탁 교제합니다소한 마리 살찐 여섯 마리 양 많은 닭들 150명이 먹고도 남는 몇백 명의 사람들을 초청해서 그사람들 어때요? 격려해 주고 위로해 주고 같이 식사하면서 문제점은 뭐냐 하는 거지요 여러분 식구라는 것이 뭡니까? 가정의 한 가족을 식구라 그러죠. 식구라는 것은 밥을 같이 먹는 사람들이에요. 밥을 따로따로 따로 먹고 따로따로 따로 출근하고 만나지 않으면은 같은 지붕 아래 별겁니다. 가족이 아니래요. 가족이라는 것은 같이 밥을 먹는. 레미아는 이 많은 그 성벽 쌓는 사람들을 같이 밥을 먹으면서 동고 동락하는 거예요. 문제점이 뭐냐? 옛날, 뭐 요즘은 어떤지 모르는 다. 옛날에 제가 직장에 처음 왔을 때. 보면은 따로따로 따로 있어요. 학생식당, 교수식당 따로따로 따로 있었어요. 지금은 다 없어졌어요. 우리가 같이 하나가 돼서 하나로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도 하고요. 문제점이 뭐냐,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느헤미아는 유다 사람들만이 아니라 이방 족속들까지 같이 온 사람들은 같이 환영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오면은 같이 식사하면서 이야기 하자는 거요 민장들은 공무원들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그럼 돈이 얻어놨냐 백성들에서 토색했냐 그게 아니는 자기가 가진 것을 내었다는 겁니다. 종독으로서 거둬들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 종독의 권한은 백성들로부터 거둬들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가 가진 것을 베풀었다는 거지요. 왜냐하면 백성들이 너무 불쌍했다는 거지요. 내가 이것 또 거두면은 이 사람들이 얼마나 어렵겠냐. 이 사람들이 지금 와서 이 성벽 공사하기도 힘든데 거기에 또다시 세금을 매겨 가지고 거두면은 이거 어떻게 하냐는 여러분, 역사적으로 우리나라에도 밀란이 일어났을 때 어떻습니까? 밀란이 일어났을 때요. 세금을 많이 걷었을 때 밀란이 일어나지요. 배가 고프고 등이 차가웠을 때 밀란이 일어납니다. 뭐, 우리나라에 밀란 제일 가깝다면 동학혁명이지요 보면 세금 얼마나 많이 걷은지 몰라요. 느헤미야는 자기가 가진 돈으로 풍성한 식사 대접을 시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의 이 지도적 리더십을 보면은 병양 일체라는 겁니다. 병양 일체라는 데 병자는 병이고요. 양자는 이거 가려 없다는 거예요. 가려울 양자래요. 여러분, 백성과 같이 정말로 동고동락하는 것. 아플 때나 가려울 때나 너와 나는 하나다라는 것. 띠에미에는 이런 마음으로 백성들을 통솔해 나갔다는 겁니다. 베드로 전서 4장 9절에 보면은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백성들을 잘 돌봐줬다는 거지. 이 당시에 뭐 먹는 거 이상 중요한 게 없지요.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은 좀 먹는 거에 풍요롭지만은 60년대나 70년대에 먹는 게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먹는 거요. 로마서 12장 13절에 보더라도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떼지 바기를 힘쓰라요. 지도자는 밑에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공급해주고 그 다음에 잘 대접해라는 것. 이것이 지도자가 할 일이고 우리가 본받아야 될 이야기라는 거죠세 번째는 은혜를 간구합니다. 끝마침은 기도로 끝냅니다. 19절에 보면 은내 하나님의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것은 19절은 자기의 자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부의 사람들은 약간 왜곡돼서 곡학 아세하면 은 자기 자랑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느애미야가 하나님께 기억하실 때 기억해 주세요라고 하는 것은 나는 당신을 믿고 내가 사람들에게 기억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만 증인된 삶을 살겠다는 거지요.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을 원한다는 거지요. 사람들에게 기억되는 것은 좋을 때는 하하하지만 싫을 때는 달라진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에게 내가 증인이 된 삶을 살겠다는 겁니다. 자기 자랑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은혜를 간과하는 겁니다. 은혜는 내가 돈 주고 사는 것도 아니고 내가 행위를 잘해서 공로로 받는 것도 아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사품이라는 겁니다. 하사품. 선물이라는 거지요.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기억과 간구를 통해서 니에미아의 신앙관을 볼수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15절에 보면 하나님을 경유했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경유했다. 기억하는 것과 은혜를 간구하는 것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는 니에미아가 확고한 믿음을 가진 신앙인이었다는 것을 알수 있다는 거지 그리고 이분은 늘 기도했을 것이다. 기도의 사람이었다. 페르시아에서 올 때도 기도했고 지금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기도했고 늘 기도했다는 것지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기도해서 기도로 풀어나가는 방법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의 대표적인 분한 중에 하나. 누가 보면 23장 42절에 보면 예수님과 같이 달렸던 강도 하나, 오른쪽 강도 한명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해서 이분은 구원 받았다는 거지요 기억해달라는 거.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거. 기도만이 우리의 살 길이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아가는 길을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자 오늘 그렇다면 본문의 메시지는 뭐냐 하는 겁니다 15절에 하나님의 경혜와 18절에 이 백성의 부역의 중함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경유하는 것과 백성의 그 부역의 중함을 알아서 자기는 백성들에게 짐을 지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느헤미아는 경천 애인의 행동을 했다는 거죠. 하늘을 우러러보고 이웃 사람을 사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요, 하나님의 개명,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막 십계명이 그렇고 예수님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지. 하나님 사랑이 하나님을 경유하는 거고, 이웃 사랑은 이웃을 잘 돌보는 거지. 누가 보검 10장 27절에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 비유 나오기 전에 이야기가 있습니다. 율법 교사가 예수님에게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율법에 뭐라고 쓰여있냐라고 율법교사에게 반문합니다. 그때 율법교사가 대답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자신같이 사랑해라. 여러분 이 똑같은 말씀이 마태복음 22장 37절과 40절에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세요. 여기는 율법교사의 말을, 율법교사를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도 오늘 니에미아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유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경천 애인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그렇다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 거냐. 하나님을 경유하자. 하나님을 경유하는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절제하는 거다는 거죠. 나의 특권을 포기하고 그 사람들과 같이 동고동락하는 거였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느헤미아는 녹을 먹지 않았고 그리고 토색하지 못하게 했고 내가 땅을 사지 않았다는 거지 하나님을 경유하는 것은 우리도 그렇죠. 하나님을 경유하는 사람들은 뭐 기독교 교, 교인들은 대부분 술, 담배, 주초 안 하지요. 그게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유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을 말씀을 따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내 삶에서 절제를 할줄 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직무에 충실했다는 거죠. 여러분 종독으로서 정말로 성벽을 쌓으면서 그 백성들을 잘 다스리는 것은 곧 섬김이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을 힘으로 억누르는 게 아니라 백성들을 데려다가 밥을 해주면서 자기의 일을 열심히 할수 있게. 자기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 곧 섬김이라는 것. 백성들을 섬길 줄 안다는 거예요. 자기 일도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은 어디서나 토색할 줄만 안다는 거지. 오늘 예미아는 자기 일에 성벽 상대데 종자들하고 솔선수범했고 백성들을 섬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온전한 신앙은 간구라는 거지요. 하나님께 기억해 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기억해 주세요. 나의 어려운 상황을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은혜 베풀어 주세요. 기억과 은혜. 이것이 온전한 신앙이라는 겁니다. 오늘 마무리 말씀은 사도행전 23, 13절입니다. 느헤매야 같은 삶, 베푸는 삶, 절제하는 삶, 간과는 하 삶은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걸 기억하자는 거예요. 니에미아는 베푸는 삶, 나의 행동에 하지 않는, 절제하는 삶, 기억하고 은혜를 구하는 그런 삶, 그런 삶이 주는 것이고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 배를 채우는 게 아니라 정말로 백성들의 배를 채우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가 열심히 잘 밥을 열심히 먹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내 배가 부른 것과 같이 느헤미야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우리도 오늘 느헤미야의 이 삶을 통해서 우리도 정말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이 말씀을 깊이 새기면서 하나님으로부터 큰 축복 받는 섬나교의 권속들 되기를 추권드립니다.